하게 됐죠. 그리고 음이란 것과 또 수면무기라는 거를 잘 병으로 인식조차도 안 했던 그 시절에 수면무 그래서 그런 관련된 기계 장치나 뭐 장치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없던 시절에 임상 허가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그 대학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해가고한건 있었지만 이렇게 국제기준의 대규모로 진행된 임상시험은 최초였다는 거죠 그리고 어, 삼계대학 공직병원 그것도 치과관인 이비인후과에서 임장을 했다는 거죠 <웃음> 그게구강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치과 영역이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비인후과에서는 뭐 이빨을 하는 게 얼마나 꽤 있어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인 검증을 받고 싶어서 의미 선택했는데 재밌는내용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그동안에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담대한 도전을 했던 것들이 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도 받고 이런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 이게 2008년도에 식약처에다가 치료를 했습니다 이거 의료이 맞아? <웃음> 아니 어차피 지금 나는 치과 기용도를 하고 있으니 그냥 어. 하, 하면 될거 아니냐고 했는데 어. 호불이 수면보흡증 치료를 위해서는 허가를 받으라는 거죠 허가를 받으려면 이런 어, 효과를 표강하려면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받아라. 즉 임상심을 해라. 객관적 검증을 할수 있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거에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혹은 목증을 치료하고 뭐 개선한다고 하는 그런 관련된 의료기기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면 뭐냐 하더니아 이건 신개발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임상심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정말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은게 2008년도에요 <웃음> 그래서 임상시험을 시작한게 2012년이니까 그동안에 준비를 하기 시작한거죠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 어이, 정말 그 뭔가 새로운거 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상태도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뭐 하나 정보 안 얻으려고 뭐 서울로 가고 가고 가서 하나 얻어오면 다행이고 하나도 못 얻어오는 얻어오는 날도 많고 그런 생활들이 쌓이고 쌓였던 거죠. 그래서 어, 보건산업진흥원의 과제를 지원해서 예, 선정이 돼서 정말 어려운 그약5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참맨 밑바닥부터 하면 훨씬 많겠지만 본선에 올라온 팀 중에서도 이제. 에, 그래 한번 해볼만 하겠어라고 평, 한, 평가를 받은 거죠 <웃음> 근데 여기서 <웃음> 재밌는 게 <웃음> 재밌다기보다 <웃음> 이 전향적이라고 하는 표현 뭐죠? 전향적, <웃음> 인상적이요하 인상적, 처음 들었어요 그 당시에 전향적이 뭐죠? 그랬더니 아 후향적과 전향적이 있어요 후향적 뭐지? <웃음> <웃음> 그래도 이제 이 사람들의 용어잖아요. 임상을 하고 한 사람. 그러니까 쭉 진료를 하다 보니까 특이하게, 어, 효과가 응.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래요. 추려. 그래서 비아그라가 원래심장병 약으로 개발 했는데 상한쪽으로 개, 이제 했던 거가 후향적 연구 평가예요. 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추려가지고, 어, 임상을 응. 했다고 해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전향적이라고는, 자, 그러면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효과 있고 없고 간에 무조건 다 때려 여기다 넣어서 그 중에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오케이 사인했거든요 음. <웃음> 그랬는데 아이 고난의 길이 시작된 거죠 다기관, 대학병원 하나가 아니고 음. 세 군데 병원에서 음. 보통, 사립대보다 국립대가 훨씬 셉니다. 그, 게 관리도 그렇고, 교수들의 프라이드가 좀 있어가지고, 어 허수, 밖에 안 해요. 아 거기다가, 이게, 또, 이비후과가 치과 제품을 뭐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만은 되게 예민하게 뭐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는 그거였어요. 표준치료법으로 이제 하는 거다. 지금까지 구강장치 류가 많이 이제 뭐 아름아름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아무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게 없다. 그냥 자기가 만들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쓰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그냥 고객이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불편하면 원래 그런 거고 편하면 내가 잘한 거고 이런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낸다는 게큰 의미가 있었고요.